들어왔는데. 뭐 근데 뭐가, 근데 갑자기, 응. 내가 그, 그말한게왜 갑자기 뭐 원인인데? 야 그, 덕구가, 시에 환장하게 된 원인이었다, 그게. 야. 어. 내가 광신도가 돼버린 원인. 광신도래. 어, 저거, 저거는, 저거좀 나중에 응급차치가 필요합니다. 어. <웃음> 야, 신천지 봐, 너심천고 아니, 스도안 하는 마당에, 이사스타를여가뜬 파일. 야시에가 신촌지보다 더 심한 거 같은데 이제 보니까 아니 스타도 안하는.. 요새 안하는.. 바... 약간 그런 취지로 한 말이었거든? 어 뭐야? 잘 뭐야 혈마 뭐야 <웃음> 멀쩡한 <웃음> 게임이래 아니, 아니, 약간 게임 스타도 지금 안 멀쩡하긴 한데 안 멀쩡한.. 하도 이상한다해가지 솔직히 얘기해도 지금 <웃음> 상태 이상한 거다 똑같아 지금 그렇지? 어 아 괜찮다 그럴때는 상태 이상하고 사람 많은 게임이랄 야. <웃음> 시계다 그럼 바로 시계다 어 뭐야 누구 들어왔지? 파랑인가? 당근인가? 정확했다 파랑이다 어, 당근 사할래 당근이 아니야 파랑이라고 파랑이라고 <웃음> <웃음> 너 뭐, 당근. <웃음> 너 당근. 너무 돼. <웃음> <당근이라니>. <웃음> 당근 대원이 꿀지 너무한데? 당근이라니 당근 사타 <스타> 하자 나나 <웃음> 어? 나... 레시 중 오케이 okay. 오우 oh, 나 다시 <웃음> 아디오스 아, yeah, 아니 민식이 어던 나랑 민규는 맨날 으악하고 덕권 맨날 <웃음> 미가 댄바이하고 <땡파유하고, 웃음> 대현이는 맨날 오우 만 하고 오우 샛 그게 맞지 안됐다 이거 민규는 들어올 때다 워만 하고 나는 맨날 으악거리고 맞지 아디오스 봐봐 봐 우리가 뜨빠이. 와, 이. 너빠이어 맞고 갔다. <웃음> 잠시만, <그거>. 야, 이거 <웃음> 금치. 야, 안 내기다 그거 하자. 금치 그 어. 게임에서. 삼, 삼족을. 와. 삼. 방 만들어라. 내가 저걸 좀 어. 모르는데 가르쳐줄 사람. 어, 민규한테 이해라. 야, <웃음> 아 그러면 <웃음> 누구 혼낼 건데 삼적으로 인공지능이지, 누구 어. 혼내는데 그니 그래. 사람, 사람은 사람 혼낼 수 없다 아 테란 어. 혼내자 오케이 3적으로 <웃음> 3테란 혼내보자 시공창 오케이 맵 네. <웃음> 네, 괜찮은데 야 개적화 약 바닥지가 나는구만 설마 방띄우나 이제 버렸어 뭐.. 어. 어 떴다.. 수락 입장 야나 노란색깔 할래 으악! 뭐야 밝은 옥색이다 나는 은옥 자 3적을 우리는 컨셉이 미치논들 야 잠깐만 나 노란색 상태라. 뺏겨서 강제로 밝은 옥색이어야 된다 으악! 아, <웃음> 밝은 옥색이다 색깔을 좀 바꿀게 오케이 됐나? 됐다. 빨간 녹색이다 나는. 야, 중간에 버드. 프로토스다. 야! 불편하다, 버그. <웃음> 가자! <웃음> 간다, 이 녀석. 우린 컨셉충이다. 내 목숨을 차행성이 야. 차 행성에. 야. <웃음> 내 목숨 용암구덩이에. <웃음> 용암구덩이에. <웃음> 내 목숨을 <웃음> 시공창이야이 녀석. <웃음> 야! 아 이거 이러다가 마른무안이나 헌터 맵 봤는데 위치 존나 이상하게 잡힌 사람있을꼬 음. <웃음> 이아 일부러 그래서 마무헌터 이런거 안아 음. 팀팀전은 그런거 잘 안아 인성질나가거든 멀리 떨어져있어 불쌍하게도 갈려나갑니다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더라 뭐 막대지 대군주를 뺏하면 대군주 어떻게 되냐. 아니, 뭘시비볼이야 AI 전에. <웃음> 그럼. <웃음> <웃음> 아. 대군주 바통인데? 어, 바통 <웃음> 자 대군주 밥통인데? 밥통 없으면 아무것도 못뽑는 저금 밥통. 어, 못 뽑는다, 뭐 어. 어 이거, 밥, 이거, 이거, 이거 밥집이다, 이거. 오. 이거 어하나 또? 으악, 해파리다. 그냥 맵 곳곳에 흐트려. 음. 약간 나도 선살람못하긴했야다 사도 선보화장만 하다보니깐 까난 이미 하고있다 어, 아니, 보아장... <웃음> 아, 밥집이라고 이게 근데 스폰지밥한테 질거같이 생겼는데 이거 야 어, 안 그래도 저거 안그래도 저거 공격기능없어 <웃음> 야악신은야다 약간... 네. 그러고 잘 아껴놔야된다 저거 터지면 터짐... 아 그렇구나 아이, 저거 터지면 터짐... 아 이거 뽑아야지, 인구가 늘어가지고 응니까 어. 밥통이라니까? 잘 숨겨놔야겠다 으악! 너 일로와 아 덕구 그리고 어... 어우 잘 알고 있네 저거 근데 어? 덕구 나름 잘 아는데? 저거 초반에 이가스 안아 이가스 하면은 돈벌어야 하는 거 이상한데 우와 덕구 뭐야 이가스 <웃음> 차라리 멀티를 애기네 느끼는... 이거만 개뽑 어? 이 저거만 개뽑으면 어떻게 <웃음> 다 5개다 <개나> 난 밥통이 으악 <웃음> 그... 아니 아, 밥통만 나... 개뽑아 <웃음> 나... 모르고 아... 뽑는 거다 저기 몰라 아무 생각 없이 뽑았는데 <웃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일벌레 오케이 okay. 돈돈독해야지 일벌레로 변태 오케이 okay. 일벌레는 변태야 으악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상한 말하고 앉았네 <웃음> 전자발찌다 너 이녀석 뭐 <웃음> <웃음> <웃음> 일벌레는 변태야 가시촉수를 짓는 만행을 하겠습니 다아 가시촉수요? 지우세요 근데 지금 혹시 가스 필요하니? 어 바퀴를 좀... 뽑는다는 엄청난 만행을 와 바퀴를 뽑는다 와 <웃음> 여기서 여기서 와 <웃음> 어, 나... <웃음> 오케이 요 어,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니네 믿고 둥지타고 이렇게 미는 믿는... 어 바퀴 진짜 뽑아 그럼? 아, 아 잠깐만 뽑아라. 추출장이잖아 전막개 깔아줄게 그러면 나는 뭐지상구는 여왕이랑 가시촉수랑 저글링을 떼 오케이 야 똥통 하나 만들고 이렇게 아이 개 어려운데 야왜 이리 어렵습니까 이거 원래 그렇습니다 정상입니다 휴먼 으악 그거 이거는 원래 손 많이 간다 단독들 음. 음. 원래 손 많이 간그 여왕, 여왕이라는 애 때문인데 아 잠깐만 진화장 부터 으면 어떡해 산란못을 지어야 아 산란못 지어야 되나? 오케이 일단 너 가스케 아... 어 일단 진화장 그대로 두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하 오케이 아, 저 그림 뽑으려면 산란못 필요하음 이녀석 뭔데 얘네 얘네 곡물 건물 지을 때마다 왜 여드름 같냐 잘 익은. <웃음> 야 터뜨리고 싶어. 아 그렇게 아직... 생겼다안 <웃음> 된다. 나 덕구 똥이 퍼지는 걸 봐라. 오호. 야. 야 이거 일벌레 건물 지을 때마다 뒤지나. 어어어 어, 뒤지는 걸로 판정된다. 오 오호 살아가지 못한다. 돈이 많이 드는 여자. 아니 덕구 너너 바퀴 뽑는 거 맞지? 왜 저글링 바로 배안 돼. 되... 불안한데. <웃음> 생각해보니 안 하고 있었다. <웃음> 아왜왜 왜 바로 말안했느냐 <웃음> 생각해보니 안 하고 있었다. 까먹었. 다저글은 음, 사실상 처음한 수준을 존 전... 여왕 뽑아야 되나 지금. 어어. 어. 여왕 겁나 중요한 애다. 몇 마리 뽑을까. 몇 마리. 한두 마리. 그리고 였다가 보화장 하나 더지. 밑에 음. 여기 보화장 하나 더 짓고. 오케이. 어이. 어, 나는, 나는, 둥지 냉면이다. 둥지 <웃음> 냉면. 음. 냉면 맛있지. 아니다, 옆에다 지을래. 똥이 마구 퍼지는 게 보이나? 보인다. 어, 총알 쪽에 도똥 좀, 똥좀 나눠줘야 으악. 야, 니똥 나눔 행사다. 들어봐. 야, 내가 참사를 일으켰다. 왜? 허전하다 싶었더니 진화장이 없었다. 야, <웃음> 지상은 맞아도. <너. 웃음> 아, 개웃기네. 아, 아. 아, 아, 아, 그럴 수 있다. 여왕 저리가. 그러니까. 지금, 지금 되지 뭐. 물량 꼽는 게 먼저니까, 우선. 음. 혹시 저글링으로 변태해도 되나? 어 그거 해줘야돼 뭐야 어뭐 왔네 너무 우리가 봐서 압도적이었다 이 여왕 어떻게 쓰는거냐 제일 궁금한거 자 있겠지? 눌러보면은 응. C가 똥뿌리기고 응. V가 그거 부화장에 애벌레늘리는그 어. 두개만 알면 된다 우선 부하까지는알 필요 없부하장에다가똥 음. 싸기라고 아, 부하장에똥싸우 되나? 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원래 부하장에똥 싸라고 보는 애. 어. 야, 아무 때나 싸면 되나? 어. 오케이. 오케이, 똥 싸고. 아, 입공 막힌 거 짜증난다, 쟤. 오케이, 여기다 똥, 똥또 싸고. 아, 왜뭐 이리 어려워, 이거, 씨. 덕고 히드라 가야지, 이제. 히드라 가기 귀찮다. 안 된다, 가야된다. <웃음> 바퀴만으로는 유통기한 온다. 개멸충이나 히드라를 조금씩 추가해줘야돼 오, 왔다, 왔다. 뭐 왔네? 죽어! 뭐 링만으로 막히 거야 이거. <웃음> 야, 쟤들 보통이냐? 아니, 어려움 3명 은 아야 아, 아마도? 설마 보통 아니? <웃음> 설 보통 섞였나? 보통 섞인가 해봤는데. 응, 음, 보통이면 1대3도 되는데. 섞이면 해봤는데. 뭐야, 이거 왜 이러려. 알겠나, 시 a 가 쉬운 거다. <웃음> 아니, 는 <쟤네> 뭐 <웃음> 기분 나쁘게 자꾸 진다. 뒤에 뭐 있나? 아, 혹시 먹으라고 얘기하는 건 저거? 응, 응. 저다 포장 지우라고. 근데 네. 아무래도 짙긴 틀린 것 같다. 네. 예. 에벌레패가 어. 먼저 한번 해보자. 에볼레프. 에볼렛드가... 송환이 여기 자원 떨어진다. 밑에 멀티를 먹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만 이건 나중에 하고. 하. 이 녀석들. 어디, 어디 있노? 아 밑에. 오케이. 덕구가 히드라를 뽑는다. 솔직히 쟤들이 어려움이 셋이라고 는 어려움이나 더 어려움은 그냥 뮤탈만으로 끝낼 수 있겠는데 앞으로 <웃음> 안가도 니네 지금 어디로 테크 타고 있는데 나나굴락 아, 공중테크 타. 어. 쓸모 있나? 어. 가시지옥고 쓸모있나 어 럭커 섞거라땡 히드라맘 허전하다 아, 이거 아 이거 뭐해 개어려워 이거. 내가 쉬운거라니까 좀 소비를 해야겠다. 자리 프로토스 할래. 으악! 으악! 저거 앞에서 프로토스 얘기를 했다. 으악! 큰다 너, 너전 못대 3주 합수다. 으악! 야, 뭐 쟤네 못 들어온다, 또. 잠깐만, 쟤네는. 간다, 뮤탈! 오! <웃음> 바로 아, 뮤탈 덮치기 온. <웃음> 뮤탈 온 오케이. 이렇 하고 히드라 발업해주고요 너. 어? 한참 돌아가고 인중이다. 걱정해라 안 찍을 수도 있다. 테란 전저기 꿀팁이 뭐 근접 내가 근접 업그레이드를 먼저 해 주거든. 먼거리보다. 음. 이똥싼건 어떻게 하냐? 뭐가? C. 여왕, 여왕이 C 누르면 된다. 음, 아, 잠깐만. 똥싼 거를, 뭐지한 보자, 저거. 점막 종류. 자, 건설로 뭐고? 죽어라! 이거 종량, 죽어라, 종량 계속 만들면 되나? 어. 오케이. 산란무도 꾸준히 쭉 켜줘야 돼 죽어라 미사일 포 탁탁탁탁탁탁탁 인성불우 미탈리스크 너무 많아가지고 미사일 포탑 힘으로 떨어지는데? 홀리쉣 허허 너무 통쾌하다 큰일났군요 홀리쉣 타란기지 전쟁이다 대군주를더 생성하시고 인구 백신이야. 솔리드크만으로 전력 하나 뚫어왔네? 음. 기재한 게 뚫었다. 오호, 미쳤어. 와, 몇 마리 자른 거. 미살부다 자르고. 아 테란이 밤까마귀 끌고 와서 똥밭을 없애버렸구나. 불편하네 조금. 그렇다 덥고 오늘의 조합은 무감타다. 호우 근데 무감타를 하는데 가스 없어서 못함. 야, 야, 야 무감타를 하는데 가스. 아 심지어 감정충 EMP 맞았어. 으악! 심지어 얻어맞아 죽었어. 아그런 상관없다. 야 여왕도 얻어맞아진데괜찮은 얘네는. 뭐 탱킹해도 되는 애라서 여왕은. 여왕 나 개맞이 뽑은 거 보이나? 어 그건 모르겠다. 아, 여왕이 생각보다 점문점 세가지고. 그럼 이렇게 굴려줘도 돼. 아 유령 뭐고? 유령 꼬맹이가 유령 작전계 LC 몰라 이렇게 된거 링링 뭐지? 링감파다아 감염충 대신 링이다 인구 200다 찍었다. 응? 음? 인구 200다 찍었다. 음, 잘 됐네. 혹시 그냥 깡돌해도 되나? 약. <웃음> 인구 다 차서 멀티에다가 여왕을 추가할 수가 없다. 멀티 하나 더 먹고 이기지 가스 지를 필요가 있다. 정환이. 음. 응. 영네마리는 어... 야전 점막가리라 아 일로만 와 얘들 아 킹킹 킹받네 <웃음> 어... 아 얘네 킹받네 진짜 링한테 다 잘릴 것들이 어 발저컷더 또... 발저컷 당했나 결국 어 당했어 네? 일벌레로 변태시키고 와우 역시 무감파 직결지점은 여기 이덕 보면 음왜이 홍어들이 응. 보이는가? 야 변식지로 부연이뭐 어, 맛있어 보인다 그거 하면은 확장 음. 그 뭐냐 테크가 조금 더 확장돼가지고 음. 건물 많이 지을 수 있다 오한개 더. 해야지 야. 아이 근데 감염충 진짜 쓰고 싶은데 EMP 너무 많은다 야나 저글링 말고 다른 애들은 어떻게 뽑냐 그거는 이제 오케이 이, 그 바퀴 소굴이나 음. 히드라리스크 굴 이런 식으로 지으면 돼 이름일 음. 아아예 뭐지 그 유닛 뽑을 수 있는 테크 건물이 따아 음. 그렇네 으흠. 오케이 안돼 돌격하지 마약내 걸린다 발족가 당했다. 일단 일단 덕 덕국한 거 구경이 남을. 어떻게 될 건지. 털 구경이네 얘들 내가 털릴 거야. 히드라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게 뭐야. 히드라에 다터지겠는 오. 야 오늘 친절하게 먼저 싸움을 걸어주셔서 저도. <웃음> 저 뮤탈리스크 좀 죽일 겸 해서 구경함 갈게요 뮤탈리스크 두마리 근데 상대 주병력은 이미 괴멸당한 것. 같아 <웃음> 아그 겸에 저 정찰 좀 가볼게요 뮤탈리스크 두마리 약 유령이 한대 때렸어 럭커뭐고 먹이 뭐야 럭커지이거다어 아무. 뭐 어떻게 됐니 이 중하니? 기어 올라간다. 너... 아니 사람 몸술 두 개를 지었다. 야야 그나 아, 실수로 두개 지었다. 에이 덕후 끝내는거 아니지? 끝내는거 같은데? <웃음> 아 그냥 끝내라 심심하아아 아, 잠깐만 그러면 안되고아 여기 있네 나는 바퀴가 좋으니까 바퀴로 하겠다 이 녀석 오케이 바퀴로 해라 <웃음> 난 여기 진일 쳤다 저기 오케이 그럼 여기다 일단 여드름 하나 만들고 노동착지를 시킨 다음에 뭐요? 덮고 어? 간다! 내 주병력! 원나 가자! 여왕 가는 겸 세게 가.. 한 시게 음. 가져야지 근데 난 이미 주병력이 쟤다개멸해가지고아 맞다 이 혼자 들어가서 끝내면 되는 일이네 아 맞다 쟤네 다 죽었구나 위에서 대헌이가 털리고 있네 오케이 바랑이가 털리고 있다는 걸 대은이로 말하자 아야 대은이가 털고 있네 오케이 간다 으악 홍어로시다 으악 너 여기서 뭐하는 거야 가자 홍어로시 홍어 맛좀 봐라 맛있냐 야 코가 썩는다 <웃음> 어두고 이거 어, 스캔 겁나 열심히 찍어야 되네 자식들이 바, 바퀴로 변태 오케이 오 화염 기갑병이 진짜 줄여준다 저글링 숫자 줄여준다 나이스 기예기기 yeah, yeah, yeah. 하지만 끝난것 같다 게임 난왜산란못을 두개나 지었을까 약 바퀴 소굴이 필요하다 너에겐 자 이리나에라 이 녀석 야 여왕도 미네랄 캐나? 아니 여왕은 미네랄 안캐이건방진 녀석 아리나나 이 녀석 영은 정말 똥 싸는 애다 야. 나이스! 뮤탈리스카머리 죽었다 나이스! 박히다 아. 아니 뭐, 뭘 저렇게 탈한 병력 열심히 싸우나 19,000미네러 어디다 쓰니 1 9 0 0미네러 병력을 뽑아야겠다 야. 부하장 좀 많이 잰 다음에 경력 음. 삭 뽑아봐봐 오케이 오케이 그래야겠다 오케이 너이 자식 야 덕후 접됐다 무감타다 끝났나? 어 거기에 내가 로커를 좀 걷... <웃음> 오 괜찮았네 애가 맞아. 애들이 잠복 안 한다던데 잠복 없는 러커다 <웃음> 깡돌 러커라 한 잠무지 없는 짜장면이다 야 러커가 응. 또 초토화 시킨다 <웃음> 깔끔한데 안녕 바퀴 바퀴 사악 쫘아악 뽑아봐봐 혹시 되겠나 제가 나오지도 일단 못하게 일단 입구에서 일해야겠어 보화장 그 늘릴 들어오세요. 수 있는대로 겁나 늘린 다음 일단 밥통몇개만들어야 된다 하려면 오케이 오케이 좋아 럭커 이렇게만 놔둬도 돼야 된다 덮고 살살 럭커 거치는데? 어뭐 거쳐도 상관없다 더 뽑으면 된다 이거 야 확인. 니네 본진 확인 우리 본진을 봤다 <웃음> 내 기본 저글링들이 앞서 나간다 <웃음> 야 똥을 그 주변에다 싸줘야 되지? 부화장 주변에다. 아 아니 그냥 아무 똥에다 싸면 된다. 똥에다 똥을 싸는 거다. 야똥똥 무더기 되긴. 야내 저글링이 음. 어떻게 됐는데? 다 죽었나? 어몰라 없어졌는데? 왜 맵에서 사라졌는데? <웃음> <웃음> 네가 누군가 <웃음> <죽는 거야? 웃음> 임종이다 여기 바로. 뭐 죽은 것도 아니야 어디갔어? 그게 뭐 부대 지정에서 없어졌어 야 삭제 당했다 F2 눌러 봐 혹시 있나 없다 다 사라졌다 어... 미국 가네그러면다 <갔네>, <웃음> 사라졌다 레전드야 럭커 위에 감시근줄 W 눌러주겠 아 근데 잠깐만 야 바이킹 꺼져 지금 바이킹 야야야야야야 감시군줄 못 사게 들어 버텀버텀버텀버 바퀴 바퀴 바퀴. 막 잘못해서 여왕 눌렀다. 아, 아 괜찮다. 됐다. 영영 뽑는 거랑 병력 뽑는 거랑 동시에 응. 할수 있다. 음. 응. 아 잘못 눌러서 다른 데가 돈을 썼다. 야, 우리 무리가 롯두들 대상을 찾았습니다. 오케이. 밥통 여기서 뽑고. 나는 멀티에서 살림 차리고 있다 어 잠깐만 미친 짓거리 해봐야지 이따 감염충만 가 일로와 염충이 콩벌레? 콩벌레 일로와서 이, 이거 이 밥통은 집안에다 넣어놓으면 되나? 어? 밥통은 집안에다 넣어놓자 뭐 어, 그래도 되고 잠깐만 야, 염충이 지나가면 안돼 건설 로봇 터뜨리지 안돼너이 녀석 내 네, 건설 로봇 터뜨리지 마 나쁜 로커 박... 나본진 놔두고 이사 간다 야 어디로 가는데 음, 더 넓은 공간으로 갔다 저아 건설 로뺐 뺏었어 동화작용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에이 안되겠다 라이언 일병 구출작전이다 이렇게 된거 라이언 일병 한명을 구하기 위해 기질을 토토하다야 <웃음> 미친. 아직 186명 밖에 안되네 라이언, 염충이들이 이에 나, 가. 나나 이거 이거 하면 안 되겠다. 내 걸린다. 야. 좋아, 염충이들 살아 나왔다. 어, 좋아. 됐어, 이제 구출 작전 끝났다. 얼마나 갖고 오는거냐 도대체. 그리고 이 바퀴는 종아리 도격하자 야! 이 바퀴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공격하면 되는 거야. 이 바퀴를 어디 가면 돼? 놀로 가면 돼? 어타란 기지로 놀러 온나 <웃음> 야, 오케이. 와, 상당히 빠른데 이놈. 내 거야. 저글링이 더 빠르다 확실한 건. 그렇지? 야. 어디 빨간색? 내기 거... 곳에 히드라가 엎드려있구만 죽어라. 무슨 색부터 어, 혼내면 야. 돼? 으악, 당근이 파리 당근, 당근부터 내지 당연히. 제가 은비야. 아니야. <웃음> 은비, 안 돼. 저글링 난입이다. 엄청난 수의 저글링이 덮친다. 근데 너 언제부터 테란 유저였니? 야 은비, 뭐, 은비, 은비, 지금 먼저 터지겠다. 야안 된다, 야. 은비 지 빼. 당근집부터 털자 <웃음> <웃음> 컨셉은 맞춰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당근집 미안해, 먼저 아, 나 저글링 또다 순살 당했다 <웃음> 야 충환이 당근집 먼저 터뜨린다 <웃음> 당근집부터 터뜨려 얘들아 아 탱크 먹어. <웃음> 당근, 당근은 왜 인공지능이 중간이냐 혼자서 토르, 토르 점사. 아냐, 취소. 무리군주 먼저. 응. 음. 음. 아, 토르는 충환이가 터뜨려주는구만. 오케이. 됐. 큰일 났다. 야, 하나 좀만 더 넣어도. 다음은 충환이. 저 폭격기가. 어. 니네 바퀴 겁나 죽인다. 그러니까. 겁나 죽었다. 잠깐만. 내가 저 폭격기를 깨러 갈게요. 오케이. 바시, 바퀴 이리와, 다시, 바퀴. 이리 와, 당근 폭격기! 야! 나 바퀴 다시 뽑고 있을게. 당근 폭격기 없앴다. 굿. 당근 집을 없앴게, 이제. <웃음> 잘 가, 거푸집. 거푸집. <웃음> 야, 거푸집. 야, 거푸집이다. 심지어 제대로 된집 취급도 아니었어. 당연하지. 뭐야, 넌 심심하니까 당근집 갔다가 야한 놈은 누구냐 근데 한놈 터졌어. 한놈 갈색이었는데 터졌다. <웃음> 야, 아, 똥... 밑에 기지가 남아 있을 걸. 어. 아. <웃음> 야, 그건 이제부터 주원이다. 으야 <웃음> 당근. <웃음> 당근 홍어한테 <흔트> 터지고 있다. <웃음> 야 <웃음> 뭐야 이게 야 덮고 맵 절반 똥으로 덮으니까 좀 애들 편하지 오 이동이 편하다 근데 난 땅굴 뚫고 있다 누가 자꾸 당근집에 토마토 던지는데 어. 오케이 그 다음은 은비집이다 이 녀석 좋 이제 은비 은비님 본진이다 야. <웃음> 야, 야 이거 봐봐. 땅굴벌레가 <웃음> 토하고 있다. 야 더블 땅꿀이 됐다. 야야야 당근집 마저 남은 건 내가 먹어도 되나? 어네가 먹어라. 오케이 내 바퀴로. 위에 먹어라. 당근집 있네. <웃음> 거푸집이다. 제가내 <웃음> 병력으로 이어나또더라아깐 벌써 11시야? 응. 음. 오나 이러면 꺼야겠는데? 어, 내 병력 어디다 떴지? 으 잃어버렸다. 거기 어한 돌에 도 말해. 야 으악, 여왕은 왜 이리 많아. 잘못 눌러서 여왕 개 많다, 지금. <웃음> 이 병력 여깄다. 얼마 안 남았긴 한데. 아, 그렇네. 언제 갔대, 여기. 몰라, 일단 당근 집이나 부술래. 야, 당근 남은 집 공격을 하 <웃음> <웃음> 약, <웃음> 당근집에 녹즙 뿌린다. <웃음> 이 녀석 건강에 좋은 칙즙이나 먹어. 약. 쓰라 <웃음> 더글입니다내 조합은. 안 된다, 이건 바퀴가. 야 아니야. 나는 바퀴패러다. 으아, 이... 박쥐공격! 어, 야, 뭐야, 뭐야? 야, 이건 뭐야? 뭐. 당근이랑 은비랑 동거하고 있었다. 으악. <웃음> 은비집 찾았다, 여기서. <웃음> 너이 녀석. 야, 자꾸 은비집 고치는데, 이거 좀 도와줄 사람. 저요. <웃음> 한세 마리만 더 들고 오면 된다.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야, 이 집부터 없애. <웃음> 아, 수리하는, 수리하는 애들, 먼저 공격해줄게. 아, 주통이 수리하는 애들 터진다? 그데아 그거 터트려놔나 이거부터 없앨오래 이거 이거 좀 부숴줄래 <웃음> 철거 작업 어. 야 철거 작업 공개기공격야공격이다야 근데 야공격야공격라야공졌이다공야 <웃음> <웃음> <웃음> 어. 당근, 당근 약 올라서 터졌다. <웃음> 여기. <웃음> 미안, 당근. 넌 끝이다. 약, 당근. 야, 아직 없애면 안 돼. 여기 당근 <웃음> 베럭 하나 있다, 또. 어, 야, 그거 좀 부서. 주황색부터 없애자. <웃음> 저거 <웃음> 어, 왜 남았니? 어, 당근이 짓다만 것도 버리고, <웃음> 반도, <웃음> 반도체 덩어리 하나 없애고, 안 돼, 그거, 은비야, 치료하면 안 돼. 야, 잠깐만, 나 당근기지 그걸로 없애. 뭐. 잠깐만. 지금, 지금 엄청난, 가, 엄청나게 강력한 공격 능력 없고안 돼, 은비야, 그거 치으면안 돼. 잘 봐. 나 저걸 뭐로 없애, 아, 야, 그, 저거 링 빼봐봐. 야? 덕후? 덕후 응? 링 빼봐봐. 엄청난 공격을 준비하고 있어. 야. 간다 은비야불법건축물안돼 l c d 꼬라지 봤잖아 너 <웃음> 가자 야 LCT 당했다 야거 입구 막혀있다 야너너 너, 너 공격 제대로 안하고 야 바위 깨질 때까지 일벌레로 <웃음> <웃음> <웃음> 오 개노딜 no 잠만 바위는 내가 없앨게 로아홍어 어, 야 이거 뭐야? 어? 어 이거 이거 당근이냐 혹시 이 밑에 있는 이거? 알트지로 키티가 알트지 아 알트지 요거요거뭐아요쪽 중간에 뭐냐? 아 당근지 맞나 보네 이거 주황색 자 잠깐만 어... 야 덕후 가자 엄청난 공격 <웃음> 여기 좌석 f 열5번 어딘가요? 여인가총아니 공격이다. 으나파고 <웃음> <웃음> 파쿠... 어, 엄청난 공격이다. <웃음> 영화 보고 있다. 나 국가부도이다, 근데 이거. 으 <웃음> <웃음> 국가재단 블록버스터다 이거. 영화 제목은 또예의 반란이다. <웃음> 혹시 난 칫즙 뿌려도 되나, 여기다? 어, 그래 라 야, 악 칫즙이다. <웃음> 이 녀석. <웃음> 나 여기다 침대 뜰 아, 여기 덕국거다 치집이다. <웃음> 야, <웃음> 세계가 <개가> 뱉어낸다. <웃음> <웃음> 이거 거의 유, 유니콜로 매장 저... 한국하고 음, 싶어 합니다. 안 돼, 너는. <웃음> <웃음> 제발, 가다 <가게> <웃음> 약불매다. 이제, 음, 음, 저거 남은 은비집 없애면 된다. 으흠. 야, 이 아이 불뽀고 좀 네, 터졌다 했 톰이 없애데 으악 이미 찰거만 나왔다 으악 톰 이미 끝났다 으악 톰잤는데시다 안돼 내 홍어 가기 전에 톰이 다 없어 <웃음> <웃음> 아나 홍어 아 홍어 좀 갑시다 안돼 은비집은 스크래치가 아니야 으악 은비집 아, 발톱으로 마구 끌고 홍어 거리가 남아있는게 참 다행이야 아니야, 안 남았어. <웃음> 아, 홍어로 지금 공격하고 있다. 음, 미치지 쳤다. 오케이. 어. 야, 왜 오른쪽 밑에도 하나 있거든. 아. 부서라. 난이 건물 부숴다. 하, 똥지. 으악, 승리다. 뭐라고? 뭐라, 뭐라고? <웃음> 어? <웃음> 뭐라고? 어? <웃음> 뭐라고? <웃음> 왜 이래, 꼬르매 우승이지. 야으 이제, 발로둬 해야겠다, 어. 어 <웃음> 미리 꺼야 되나? 어, 글쎄. 꼬야 하면 발로 하고. <웃음> 나 잠깐만, 나 당근지 박살 난거좀몰래 <웃음> 오케이. 야, 부지가 어디더라? 여긴가? 오케이, 여기다. <웃음> 똥칠갑 됐네.